멍청한 사람이 되지맙시다. 그래 야 합니다. 또 그래 합니다. 우리 멍청한 사람이 되지맙시다. 그래 야 합니다. 또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일모도 뭐가 뭔지 모른다면 이런 철보 얘기보다는 뭐 바보에 갔다온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민돼야 되겠죠. 수도 낯가하고 하도 멍청하면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나 찢쩍서 말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봐 알아보야겠죠. 한국에 대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도, 맹종, 맹신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종교사기수법 공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청년들과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상담을 할때 안타까운 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맹종, 맹신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본인이 신천지인이라면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자기가 믿는 신앙의 주체가 무엇인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너무너무 막연하게 맹도처럼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상담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주제를 맹도, 맹종, 맹신, 그리고 이만희 교주 이렇게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맹도, 맹신이라고 할 때에 맹도, 맹신, 맹종에 대한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와 함께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사건을 이만희 교주가 지금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 장로들 그리고 구원자가 바로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림하신 제림의 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천지가 천국이고 신천지가 낙원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비진리 사단의 말이 전해질 수 있는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천지창조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 실상과 성도와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 행전이라는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책들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의 맹도, 맹종, 맹신에 대한 이만희 교주의 생각을 이만희 교주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맹도고, 누가 맹종이고, 누가 맹신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지창조 446조의 내용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성경공부를 하고 신천지에 입교서를 쓰고 나서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개종교육을 받고 난 후에 개종교육, 개종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천지창조와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그리고 주제별 요약이라는 책을 다 구입하셨을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신천지의 교리서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게시받고 썼다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게시의 책이고 신천지의 교리서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써놓은 책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빨간 책 천지창조 446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이만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감추었던 만나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사건 과천유재열 장막성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일어났던 배도 멸망구원의 사건 재림 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감추었던 것이라 함은 장래에 이룰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지금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우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장로 그리고 구원자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인 오늘날 사단은 세상을 떠났고 사단이 세상을 정말 떠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오셔서 다시 한 가족이 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입맞은 신천지 열두 집파 14만 4천명이요또큰 환란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다 이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낙원인 신천지이며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천지창조 460쪽에 써놓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지금 신천지는 천국이고 낙원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안에서 계속해서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 죽는 사람 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종 맹도 맹신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 맹종과 맹신이 성도와 천국 13쪽 내용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영생이다 성도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 믿고 바로 전해야 한다 완전히 깨달고 믿는 성도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요 깨달음이 없이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무조건적인 신앙은 광신도에 불과하며 그것은 단지 맹종 맹신일 뿐이다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하는 무조건적인 신앙은 광신도에 불과하며 그것은 단지 맹종, 맹신일 뿐이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게 누가 맹종이고 맹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한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주인이 맹신이라고 하는 종에게 맹신아 심부름 좀 하거라 하니 맹신이는 예라는 대답과 함께 무조건 뛰어갔다. 얼마쯤 가다가 생각해보니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받아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왜 가는지 무슨 심부름인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얼마 후 맹신이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다. 이를 본 주인은 노발대발하여 바라보고 호통치며 맹신이를 그 집에서 쫓아내고 주인과 약속했던 사람은 약속시간이 지나 주인을 원망하며 떠나가고 말았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천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뱀이라고 하는 현재 신현웅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또 김남희 원장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배도 자라고 신천지에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일한 목사님이라든가 권남계 소장님, 정성호 목사님, 신천지에 교육장을 했던 분들 신천지 교회의 담임을 맡았던 강사분들 그리고 신천지 집파장 그리고 김남희 원장까지 신천지를 떠났고 신천지에서는 그들을 배도자라고 합니다 어떤 주인이 맹신이라고 하는 종에게 맹신아 신부름을좀 하거라 하니 맹신이는 예라고 하는 대답, 대답과 함께 무조건 뛰어갔습니다 얼마 가다가 생각해 보니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받아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왜 가는지, 무슨 신부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긴자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은 예수님인지 이만희 교주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맹신인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다. 이를 본 주인은 노발대발하여 바보라고 호통치며 맹신이를 그 집에서 쫓아 냈고 주인과 약속했던 사람은 약속 시간이 지나 주인을 원망하며 떠나가고 말았다 신천지를 떠난 김남희 원장과 신현웅 목사님을 신천지에서는 배도 잘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만희 교주가 에베 시간에 설교 시간에 신천지 성도들에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인들에게 에베 시간에 말했던 맹도 맹한 부분을 한번 듣고 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야 합니다. 꼭 그래 야 합니다. 불이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도 뭐가 뭔지 모른다면 이런 철부 얘기보다 뭐 바보에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구분되야 되겠죠? 하도 답답하고 하도 멍청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나 지쳐서 말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면 알아먹어야 되죠? 안먹어야 돼요 알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모르면 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기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좀 깨닫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이러면 사람 속을 태우는 게 사람 속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을 태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한 식으로 이름 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한 일입니다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만이 다다니라는 것을 알고 어,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이고 이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 가져오세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문증하면은 이 사람이 80여 명의 정보를 천국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도 정본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수십 대웁니다. 거기는 80여 장이 오죠. 중간에서 원만한 것들 다 헌내고 시알려줬렸다막 벌려가지고 십료장에 옵니다. 매주. 그런데 예, 이런 내용은 저 기성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우리를 택파하는 저자들의 모임의 사건 우리 교에서 회 일어나는 사건 나아가서는 세계 정세에 바란 것 모두 그오이되어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세상 밝은 세상이죠? 왜 밝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밝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형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기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나 이보입여하지만 네? 남의 손이나 보고 자기 전도해야 정도 할 정도로 하지 아니 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나 뭐예요? 막이 힐이 들어가야 그런데 한판으로 해보세요. 내가 왜 살아서 손을 보고 왜 다른 사람이 그에서비박했지 보면은 질문의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하고 나가서는 응? 저 안티니 뭐니 우리 피파하는 저 사람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보고가 되면 어떤 말이 되냐. 어, 아유, 시라고, 응? 서로 했느냐, 그럼 아, 유재이가 월드비터시라고 서로했느냐 조리했느냐. 그런 문제죠. 그럼 뭐라고 해도 내가 받느냐, 들었느냐. 그럼 끝났죠. 아, 내가 그거 가봤느냐. 그러면 될 거에요. 나는 들었어. 이가 들으면 말할 수밖에 없지. 창조 348쪽입니다. 2010년도 책에는 345쪽입니다. 책마다 페이지수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수정, 계속해서 오류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자꾸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분리자 대적자라는 뜻이다. 신천지 12지파에서 위와 처소를 떠나 불리하고 당을 짓고 미혹하고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사단의 영을 받은 자이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가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하면서도 신천지 안에 비진리가 존재하고 사단의 영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비진리가 존재하고 사단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를 천국이다 낙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천국 낙원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사건, 배도자들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천국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순 내로남불, 아전인수, 조삼모사 신천지는 이만희씨의 주장대로라면 결코 천국이 될수 없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받아주는 자도 신현웅 목사나 김남희 원장이나 강성호 목사님, 권남계 소장님 그리고 유일한 목사님 이런 분들을 받아준 자가 이만희 교주입니다 근데 이만희 교주의 주장대로라면 이와 같은 자들을 받아주는 자도 같은 무리가 된다. 사단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만희 교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 동서남북에서 모은 자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자들이다. 이들은 소식을 듣고 오기는 했으나 개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식의, 자기식의 신앙으로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자들이다 주재림때 불러 모은 자 중에는 위에서 살펴본 불이한 자들이 있다 예. 천지창조 348쪽에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내용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가 천국이고, 낙원임, 천국이고 낙원이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신천지는 낙원도 천국도 아닙니다 지옥행 열차가 확실합니다 이만희 이만이 교주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사단의 계시입니다계시는 사단의 영 악령에게서 받은 계시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는 계시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맹신이라고 하는 종에게 맹신아 심부름 좀 하거라 하니 맹신이는 예라는 대답과 함께 무조건 뛰어갔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새벽까지 새벽부터 다시 저녁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얼마쯤 가다가 생각해 보니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받아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왜 가는지 무슨 신부름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맹신이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다 이를 본 주인은 노발대발하여 바보라고 호통을 치며 맹신이를 그 집에서 쫓아내고 주인과 약속했던 사람은 약속시간이 지나 주인을 원망하며 떠나가고 말았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백한 가지 거짓말, 종교사기수법 공개, 신천지 교리의 교리를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교리 혹은 영육 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교리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리의 결론은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교리. 영육 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교리. 그러나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교리는 귀신론입니다. 귀신론입니다. 접신, 빙의. 바로 귀신론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고 있는 신인 합일체 육체영생 불사교리 신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육체영생을 주장합니다. 육체영생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부활영생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육체영생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영생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 천지창조 448종 내용입니다. 신약성경에 약속한 열두지파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순교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창조된 열두지파 14만4천명에게 임하여 그의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그의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이것은 영육, 영과 육체가 하나 되어 신인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말씀에 실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천사가 임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이 뜻은 하늘에 있는 신과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합체, 하나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 하늘의 순교자 14만 4천 명의 영혼과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인 합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육체를 얻어 부활한다.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의 사상, 이만희 교주의 철학, 이만희 교주의 신념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그 책들에 보면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이 책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세상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이 천지창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 쪽, 하늘에 있는 영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인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인간의 육체를 들어서 사용하고, 영은 육체를,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육체를 들어쓰고, 이만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귀신론, 천여 귀신, 총각 귀신, 접신, 빙의, 귀신론을, 귀신론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신, 빙의, 이 귀신론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인만이 교주의 주장입니다. 신천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신천지인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신인합일체 순교자들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입니다. 이 신천지 교리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하늘, 땅, 천지, 창조 재창조의 일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 보혜사의 영, 천사의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의 육체와 함께 합니다. 게시록 1장 20절에 일곱 영이 나오는데 그 일곱 영은 신천지 예, 7교육장의 육체와 함께합니다 4생물의 영은 신천지 전국 4회장의 육체와 하나 되고 신천지 24장로들은 신천지 24장로들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영은 신천지 12지파장의 육, 육체와 하나 됩니다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가 됩니다 순교자의 영,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은 신천지 14만 4천명의 육체와 하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흰무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 영들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인간의 육체를 들어 쓴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부리는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천사가 신천지인들을 부린다고 영은 육을 지배한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영생한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될 때에 타인의 영원과 순교자 영혼, 이 순교자들의 영혼은 타인의 죽은 영이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인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신천지의 구원의 사건, 그 영생의 사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 합일체, 육체 영생은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혹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493, 494쪽의 내용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사는 것에 관한 성구는 이외에도 성경에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실 것을 가리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함께 산다고 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 양우 혼인잔치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에도 이만니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신인 합일체가 되는 첫째 부활의 이르기를 추건한다 그러면서 게시록 20장 4절 말씀을 그 근거 말씀으로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는데 다른 죽은 자의 영이 타인의 인격이 여러분의 육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고 죽은 타인의 영혼이 여러분 육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입니다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천지창조 51쪽의 내용입니다 성령뿐 아니라 악령도 사람을 집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 산다. 성령의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 주관하고 악령의 말을 받는 자에게는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한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만으로는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갔는지 알수 없다. 그것은 영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과 사람의 과사람 말과 행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만이 교주가 주장하는 영육합일체는 접신, 빙의, 귀신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사단의 악령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함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천사 역시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천사 역시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 48쪽입니다. 영은 육계의 피조물을 움직일 수 있으나 육계의 존재는 영들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영이 육계의 피조물을 움직일 수 있다. 육계의 존재는 영들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두 세계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육계의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들과 육체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이다.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인합 1. 영육합 1. 여기서 두세계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영들과 육계 의 신천지인들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는 접신이고 빙이고 귀신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은 육계의 피조물을 움직일 수 있으나 육계의 존재는 영들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두 세계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할 때에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영이 인간의 육체와 하나 되는 신인합일체가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육계의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하신다. 천사들,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될때에 일대일입니다.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죽은 순교자의 영혼과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하나 되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신천지인들 부인격체가 하나 되는 신인합일체입니다. 접신이고 빙의이고 귀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영들과 육체들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이다. 신천지인들은 신인합일체 접신 빙의 귀신론 이 육체와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천지 교리로 믿었고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도 신인 합일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지창조하고 요한계시록 실상, 주제별 요약 해설, 성도와 천국, 그리스도 행전,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인지 이긴자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창조 410조 신학성경은 보혜사 곧 책받아 먹은 이긴자 이 만이 한 사람을 알게 한 것이다 약속의 목자와 그가 증거하는 것을 믿고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만희를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책에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만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이 정말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고 있는 책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 410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한 사람 이만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두 약속의 목자의 공통점은 세상을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이다. 이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라이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진짜 구원자입니다. 신천지 교주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약을 성취하시고 허림의 구원자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오늘 주제가 맹도, 맹종, 맹신,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맹도인지, 누가 맹종하고 있는지, 누가 맹신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고백, 바울의 고백, 도마의 고백,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예수님인지 이만희 교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우리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도 뭐가 뭔지 모른다면 이런 철부지 얘기보단 다 바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구분되야 되겠죠 하도 답답하고 하도 뭉침하면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 나 지쳐서 말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면 알아 먹어야 되죠 일주일만 해도 30장이 옵니다. 거기는 80여 장이 오죠 중간에서 원만한것들다 헛내고 죽알려줬거걸려가지고 10여 장이 옵니다. 매주 그런데 네. 이런 내용에는 저 기성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우리를 팩박하는 저자들의 모임의 사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나아가서는 세계의 정세에 바란 것 모두가 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밝은 세상이죠 왜 밝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밝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제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하죠? 아니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네? 보이하지만 남의 손이나 보고 자기 전도해야 정도 할 정도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면 뭐요? 막이 휠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판을 해보세요 내가 왜 살아서 손을 보고 왜 사는 사람이 해야 귀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마땅하면 놔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누나 어, 반환함도 우열함 생각해볼 문제인데죠. 음. 어. 여기에서 알아보면 질문의 문제인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하고 마가사람 음? 저 안티니 뭐니 우리 피파하는 저 사람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본거가 되면은 어떤 말이 되냐. 어, 아유, 시라고, 응? 서로 했느냐, 그럼 문제 그럼 뭐라 아, 유재이가 월등비뜻시라고서로했느냐 조례했느냐. 그럼 문제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 내가 받느냐 들었느냐? 그러면 끝나죠? 아, 내가 그거 가봤느냐? 그런거될 거에요. 나는 들었어, 니가 들은 건말하고밖에 없지, 말을 못 그런 게. 내가 받느냐 들었느냐? 니네 바로 가 봤느냐? 그러다 되겠습니까? 이도 누구에게 들렵겠지 마찬가지죠? 또그 마귀하고 말할 가치는 있을까요? 제리 메수의 이름은 이만이 신천지 이만이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